알아서 잘 부탁드릴게요 미 학이 나름이야 모든 거는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딱 부탁드릴게요 딱잘 부탁드릴게요 어, 그래서 알자 <웃음> 딱 갔어요 물어보지마 질문하지마 영보대 갈수 있어? 인정을 할수 있어? 서울대 갈수 있어? 미 학이 나름이야 모든 거는 t a y